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는 이제 고구마는 가고 사이다의 시원한 전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겨울이 예전의 모습처럼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와서 불안하긴 하지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겨울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상해보겠습니다. 현재 주에라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에라가 저지른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쓰레기 악당 주에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이 과거의 술집 여자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태양이 열심히 파헤치고 있죠. 서태양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전까지는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똑똑한 모습을 보이며 장미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주에라라는 이름까지 알아내었습니다. 주에라의 과거는 서태양에게 맡기면 되고 이제 정겨울이 맡고 있는 복수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겨울은 주에라가 고작 회사에서 쫓겨나는 정도의 아픔을 바라기 보다는 철저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예정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한테 배신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겪게끔 만들어주려 하죠. 정겨울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주에라라며 그녀의 옆에서 많은 신뢰를 쌓은 다음에 한방에 크게 배신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정겨울은 vn그룹의 판회장을 설득해서 yj그룹과 계약을 성사시켜주고 주에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4화 마지막에서 판회장의 가족사진을 떨어뜨리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현재 정겨울은 주에라가 썼던 수법으로 복수하고 있죠 주에라는 많은 위기가 왔었지만 어떻게든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겨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지만 정겨울이 좋은 순발력으로 급박한 상황을 잘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겨울은 주애라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죠. 본인도 주애라의 신뢰를 얻다가 배신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진입니다. 이번 화에서 알수 있었던 건 남유진이나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이나 언제든지 주애라를 버릴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악당 중에도 의리만은 지키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남유진 차영나는 그런 의리도 없는 최악의 인간들입니다. 주에라가 위기를 겪자 바로 내쳐버리는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화에서 정겨울은 yj그룹에 입사하고 주에라의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겨울은 본부장인 남유진에게 인사를 하게 되죠. 남유진은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정겨울은 남유진을주애라에게떼 놓기 위해 그를 유혹할 것입니다. 의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쓰레기 남유진은 바람기까지 있어서 과거 안에 정겨울을 배신하고 주애라를 선택했듯이 이제는 주애라를 배신하고 정겨울에게 집적될 것입니다. 정겨울은 이런 남유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실망과 한숨 그리고 분노를 넘어서 슬픔까지 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겨울은 완전한 복수를 위해서는 남유진을 확실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작품 초반에 정겨울이 집에서도 회사에 신선하고 훌륭한 기획안을 만들어서 남유진한테 전달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정겨울은 똑똑하고 일도 잘합니다. 남유진은 그런 정겨울에게 처음에는 외모에 반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가 정겨울이 업무에서도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남유진은 정겨울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정겨울은 회사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되죠. 반면에 주혜라는 정겨울에게 밀려 서서히 관심 밖으로 떨어져 나가 게 됩니다. 정겨울이 제안한 훌륭한 기획안 덕분에 yj그룹의 주가는 많이 올라가 게 되고 이 소식을 듣고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도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차영란은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을 보게 되죠. 차영란은 정겨울이 매우 부유한 집안에다가 유합파에다가 능력도 좋고 미모도 아름답고 성격도 나긋나긋함에 차영란은 정겨울을 며느리 후보 1등으로 올리게 되죠. 정겨울은 그동안 본인을 괴롭혔던 시어머니 차영란을 가지고 놀며 차영란의 숨겨진 악행도 찾아서 완전하게 복수할 것입니다. 차영란도 남유진 주애라 못지않게 정겨울을 아주 괴롭게 만들었던 악당이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에라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며느리감으로 생각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며 몰락하는 그런 전개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정겨울의 복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통쾌한 예측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유진 차영란 주에라가 정겨울에게 제대로 복수받기를 원하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